최근에 하명수사라는 프레임 또는 하명수사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. 관련돼서 다른 사실들이 하나, 두 개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도록 도와주면 은 건설업자인 김모 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은 2014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합니다. 이후에 그 건설업자 김 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보내기도 했고 또 2016년 10월쯤에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년 6월에는 경찰을 찾아가 진정했다고 을 합니다. 즉 하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수사 중 하나는 이미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서 검찰도 그리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런 사실관계도 이번 의혹을 바라볼 때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쪽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